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내 남자친구가요 내 여자친구가 나에게 좀더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내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겠다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요 과연 그 방법이 맞을지 그렇게 하면 질투심이 유발될지 어찌해서 질투심을 유발하기는 했는데 그 연인관계가 어그러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지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질투심하면 떠오르는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거나 신경을 쓰이게 하는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신경 쓰일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자꾸 찾아보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연인 관계라면요 의뢰 상대방의 다른 존재에 대한 것들이 가장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내가 만약 여자라면요 내 주변에 남자 사람이 많다는 것을 던져서 내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리게 할 수도 있겠죠 다른 방법으로요 내가 내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좀 공격을 하거나 그것을 거론하면서 내 상대방 스스로 자기가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거나 초라해지게 자격지심을 좀 갖게 만드는 방법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너보단 좀 낫다라는 우위의 감정들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 그렇게 하면서 너는 그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지금 너를 만나 주고 있어 라는 열등감을 건드려서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요내 상대방이 제3의 인물로 인해서 마음의 변화를 느끼는 것들 그게 샘나는 것들 그런 것만 우리가 질투심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는 사실 다양한 질투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가령 예를 들면 여자인 나는 요내 남자친구가요 꼭 어떤 여자친구와의 문제가 나의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 내 남자친구가 게임에 몰두하고 요 자동차에 몰입돼 있어요 그 몰입도가 요 나라는 여자친구에게 몰입하는 정도보다 크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 게임이나 자동차에 대한 질투심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꼭 질투심이라는 건 사람에게서만 느끼는 감정은 아닐 거라고요 단지 내가 우선순위에서 가장 선순위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질투심은 느껴질 수 있는 거겠고요 또 상대가 나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나 혼자 내 스스로의 감정들이 좀 초라해지거나 위축되는 마음 때문에 자발적인 질투심이 유발되기도 할수 있겠죠 질투심은 이런 다양한 소스로 인해서 생길 수 있지만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요 내 주변에 이성에 대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많이 있다는 라 여유로움 그런 것들로 내 상대방의 신경을 자극하는 방식일 거예요 근데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지금 내 마음의 상태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지금 내가 내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요 어쩌면 내가 내 상대방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나 내 상대방이 나보다 나를 좀더 좋아하는 마음을 나한테 좀더 많은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내 속에는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 내 상대방이 나를 얼만큼 좋아하는지는 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요. 적어도 내가 상대방을 많이 좋아하거나 내가 상대방에게 지금 관심이 많다는 것은 증명이 되는 거겠죠. 그게 지금 질투심을 유발하고 싶은 내 마음 상태일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내 상대에게 질투심을 유발해서 상대가 질투심을 보여오네요. 그래서 그걸 확인했다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분은요. 상대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하는 찰나의 기분일 거예요 내가 유도를 했는데 그 질투심을 보여온다면 나는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에겐 수습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걸 생각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상대가 내 주변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느낌들을 나는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입장은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이제 그 상대의 마음속에 내가 그 의심을 풀어줘야 하는 그 불편한 마음을 풀어줘야 하는 숙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달성된 이후에 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네가 그렇게 오해를 했다면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니까 미안하다 등의 이유를 설명을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찌하다 보니까 내 상대방도 수긍을 하고 넘어가 주기는 해요 역시 나는 어찌 됐건 질투심을 유발해서 목적은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영 찜찜하네요 내 상대가요 내가 그런 사람인 것 같이 의심을 했다는 부분도 살짝 신경이 쓰이고요 그게 또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이 사람 마음 속에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돼서 나라는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또 신경이 쓰이네요 이러다가 마음이 식으면 또 어떡하죠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드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좀더 잘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잘해주기는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체크하는 부분은 내 상대방이 그런 오해나 불신의 마음이 없는지 그걸 확인하는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 순간 나는 오히려 내 상대방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요 내가 질투심을 유발해보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미처 생각지 않았던 실제로 이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방법 말고 요 조금 세게 나가볼까요? 그 사람의 질투심이 확인됐을 때 나는 오히려 무심한 듯 대하고 요 시크한 듯 그런 거 아니라고 더 네가 너무 오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금 완강하게 대해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소 서운한 감정을 비춰오기는 하는데 애써 딱 잘라서 아니라고 말해주면 그래도 자기가 어쩔 수 있겠냐고요 이미 질투심이 유발됐으니까 자기가 맞추겠죠 그렇게 믿고 대화를 마무리했어요 사실 질투심만 확인해 보려고 했었는데 플러스 알파로요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연연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이후에 좀더 불안해하는 감정도 내가 느끼게 되네요 나는 잠깐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계속 질투심을 유지하고 있어요 계속 나라는 사람에 대한 질투가 나나 봐요 그리고 나는 그 순간에 요 사실 질투심을 유발했더니 이런 효과가 있구나 나한테 연연하고 더 잘하는구나 하고 내 질투심 유발작전을 나 스스로 참 만족스럽게 뿌듯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내가 또 간과하는 부분이 하나 있네요 그 질투심이 유발된 내 상대방의 마음이 지금 어떨지 나는 그거를 또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연애를 하면서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내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고 연연하고 집착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그게 그만큼 나를 많이 좋아하고 아끼니까 그런 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느끼기에는 그런 것 같고요 그게 내 착각이라서 그 순간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에게 연연하고 질투심을 드러내는 내 상대방의 지금 속마음은요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 상대방이 요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자기 감정들이 좀 다치면서까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내가 느끼는 나한테 연연하는 나를 질투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 상대방 마음 속에서 내가 더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나라는 사람에게 짜증이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 줄어들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요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커지다 보니까 나한테 집착하는 것처럼 연연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오지만요 그럼에도 그 스트레스가 결국 해소되지 않는다면요 이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않았던 결국 그 사람이 나를 놓아버리는 나하고 이별을 하겠다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요 나도 예전에 내가 만났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런 괴로움이 너무 힘들어져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했다는 라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아팠던 기억이 있음에도 나는 지금 무의식 중에 내 상대방을 괴롭히고 힘든 내 예전 그 느낌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난그 느낌을 내 상대방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날좀 좋아하는 마음을 내가 느껴보고 싶어서 던졌던 걸 수도 있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결국 내가 상대방의 질투심을 유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중이라면요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을 지금 많이 좋아하고 있다는 라 반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순간의 기분을 맛보기 위해서 어쩌면 나는 내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걸 수도 있죠 잘 된다 하더라도 요 나는 상대방에게 해명을 해야 되고요 풀어줘야 되는 역할도 분명히 부여받는 걸 거예요 추가적으로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더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노력을 해야 될 수도 있죠 잘못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의 우위에 있다라고 나 혼자 착각을 하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듯이요 내 상대방이 나를 먼저 떠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신 그 질투심 유발이요 이런 결과까지 만들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단순히 나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써오는 것을 느껴보고 싶어서 그 욕심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걸 해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만약에 그랬다면요. 그 방법들이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평생 질투심 유발 같은 건 하지 않는 게 맞는 걸까요? 내 마음속에서 정말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과 잘 가보고도 싶고요. 내가 느끼고 싶은 것들도 느껴보고 싶어요. 내 상대가 나에게 연연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상대가 나에게 신경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 질투심을 유발하고 싶으신 거라면요 나는 지금 참 욕심이 많은 거겠죠 두 가지를 다 갖고 싶은 거니까요 그러면 욕심을 내는 만큼 요 너무 순간적인 감정으로 건드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껴보시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심이라는 것의 포인트는요 나라는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게 만들고요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는 건 아닐까 하는 조바심을 갖게 만드는 건 동일하다면요 앞에서 말한 즉흥적인 방법들보다는요 일단 내가 상대에게 먼저 잘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행동들을 한동안 쭉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대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주던 것들이 있고요 내 상대방이 요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충분히 느끼는 어떤 패턴을 가졌을 때 그때 내가 지속적으로 잘해주던 그 행동들을요 잠깐 느슨하게 하거나 살짝 멈춰보는 정도만으로도요 내 상대방은 나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요. 나라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질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질투심과는 좀 다른 것 같지만 내가 사실 상대방에게 유발하였던 질투심의 목적과는 동일한 그런 마음을 느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질투심을 유발하고 싶다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고요. 잘해주던 것을 잠깐 멈춰보거나 느슨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때도 요 내가 상대방에게 불안 심리를 주기 위해서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주고 있다는 그런 사인을 주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내가 상대방에게 마음을 쓰고 노력을 해준 것들을 살짝 템포를 늦추거나 느슨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있던 것들이 없어지는 허전함으로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져올 거고요 나는 그것이 이 사람이 나에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로 느껴지게 될 거예요 내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그동안은 사실 무심하게 대해왔어요 내가 잘해주니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왔는데 뭔가 허전함이 느껴지니까요 자기도 스스로 돌아보거든요 내가 좀 소홀해서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나 라는 생각 내가 좀 소홀하니까 이 사람이 지친 마음이 들거나 마음이 불편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있나 나에게 쏟던 애정이 줄어든 이유는 혹시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있어서는 아닐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근데 적어도 요 내가 잘못한 행동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요 뭔가 불편한 스트레스를 갖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보겠죠 그 노력을 하는 과정이 내 마음이 예전과 동일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일 거라고요 내 주변에 내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자꾸 확인해 보는 려 노력도 그런 노력이겠죠. 만약에 매주 우리가 데이트를 했었는데 이번 주말에는 내가 데이트를 못하겠다고 다른 약속이 있어서 그래야 될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 상대방이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남자를 만나는지 여자를 만나는지 물어보지 않을까요? 그때 나는요. 남자면 남자라고, 여자면 여자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면 되겠죠. 그 사람의 궁금증에 대해선난 솔직하게 말해줄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찔려서 오해를 한 느낌이 든다면요. 알아서 나를 또 수습하려는 그런 생각을 그 사람이 할 거거든요. 또그 사람은요. 그런 질문을 한 순간 자기가 뭔가 연연하는 듯한 질문을 한것 같아서 자기 마음이 불편해질 거고요. 그렇게 자기의 오해로 인해서 생긴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서 만회하려고 그 사람은 어떤 또 노력을 할 거예요 그때 나는 요 다시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느꼈다면 예전처럼 잘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안심을 할 거예요 내가 괜한 오해를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겠죠 그리고 내가 또 잘해주니까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고 조금 더 좋은 마음이 상승했겠죠 그러면 우리 관계는 요 전혀 문제없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갈수 있겠네요 나는 예전처럼 잘해줄 거고요 그 사람은 요 잠깐이나마 자기 혼자 했던 착각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더 높아졌겠죠 두 가지로 질투심 유발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요 빠르게 성공하고 강렬하게 확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뒷감당이 만만치 않고요 데미지가 클 수도 있거든요 작은 걸 탐하다가 큰걸 잃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은 요 다소 느리기는 해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노력도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상대방의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고요 적당하게 우리가 상상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밀당을 하면서 우리 연애의 텐션을 다시 조금 더 탄탄하게 높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의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깰 수도 있는 도박을 하는 그런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거라면요 그럼 두 번째 방법으로 질투심을 유발하는 건 그건 참 좋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질투심을 꼭 유발할 필요까지도 있는 걸까요? 선택은 여러분들 몫이지만요 어떠한 경우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의 진리는요 지금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사람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그 사람이 나를 좀더 좋아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나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나를 본질적으로 진심으로 좋아하고 관심을 갖게 하도록 만드실지 겉으로만 느끼면 충분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